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i, everyone. 박세범 프로입니다. 이게 시작 지점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오른쪽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까지 와서 폼으로 쭉원 그리는 거 보이죠? 보통 여기까지 와서 쭉 그리다가 최대치가 나와요, 여기서. 어, 오늘은 제가 어깨턴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봐주세요 자. 전 영상들 보면 제가 어깨를 돌리지 말고 잡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마냥 다 잡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잡고 있으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 원리, 제 메커니즘에서는 여러분이 스윙을 할때 원이 다 이렇게 한 가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스윙을 이렇게 어깨를 터나면서 이렇게 원을 만들고 이렇게 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면 원이 어 통털어서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큰원두 개가 이렇게 옆면에 한 개가 있고요, 이렇게 옆면에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통털어서 두 개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다음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이두 개에 집중을 먼저 할게요. 자,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한 가지만 원을 생각을 해서 스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오른쪽에 원이 면적이 요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게 시작 지점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오른쪽 주머니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은 공은 요렇게 앞에 있다고 해도 시작이 주머니이기 때문에 요까지 가져야돼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시작해서 어깨를 틸팅을 만들어 주는 요소를 만들어 주면 안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머니까지 그냥 쫙 가주는 어이 시작 지점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보세요 제가 요렇게 시작할 때 어깨가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가 없죠 요렇게 갈 때는 어깨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깨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작 지점까지는 주머니까지 그대로 가지고 여기서부터 원이 요렇게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원을 최대한 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크를 크게 만들라면 여기 요기 보세요 여기서 쭉 뒤로 이렇게 여기서 쭉 뒤로 하면 제 어깨가 어떻게 돼요 어깨 로테이션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옆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머리에서 항상 멀어지는 게 아크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피칭이면 여기서 여기가 짧을 거고 드라이브면 여기서 여기가 멀어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원은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절대로 이렇게 옆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처음에 오른손으로만 잡으시고 오른쪽 주머니까지 그냥 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일자로 쭉 원을 쭉 그려주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까지 잘 왔는데 원을 그리기 위해서 채를 이렇게 손목으로 그리는 게 아닌 통으로 보이세요? 자꾸 통으로 이렇게 쭉 그리는 거 보이죠? 자, 옆에서 보여 드릴게요. 주머니까지 와서 통으로 쭉원 그리는 거 보이죠?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는 질문도 되게 많은데 보통 여기까지 와서 쭉 그리다가 최대치가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내려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가기 직전까지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백스윙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은 절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머니 쭉 이렇게. 다시 주머니 쭉 뻗어 주면 어깨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지 절대로 이렇게 옆으로 원을 만들려고 하면 어깨 틸팅도 나오고 헤드도 다치고 그리고 내려올 때 캐스팅도 나오고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봐요 오케이. 오늘 영상이 여기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